아.. 배터리 다 됐네 아.. 근데 임팩 말고는 다 미러키인데 아.. 네 참또 충전시켜야 되나? 아.. 이것도 배터리 다 됐네 드릴 말고는 전부 다디올트데아참 아, 전도 쓰니까 뚱뚱하고 아.. 또 충전해야 되네 아.. 배터리 다 됐네 이건 미러키 배터리 를 쓸까? 야둘다쓸수 있으니까 진짜 편하네 이거지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셨습니다. 와, 드디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최초 디월트와 미러키 배터리가 호환해서 젠더 없이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동 공구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주피터 X라는 모델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이 말도 안 된다. 젠더를 이용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막상 이렇게 물건을 보니까 정말 디월트 배터리가 꽂혀 있고 빼서 바로 미러키 배터리가 장착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주피터 X라는 브랜드에다가 제가 디월트 미러키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을 해볼 건데 과연 성능이 어느 정도이며 디월트 미러키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스펙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 봐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 이렇게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 그리고 충전 임팩트 렌치랑 드라이버 겸용 그리고 충전 햄머드를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전부 다 18V 전압을 가진 브러시스 모터가 장착된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자 임팩트 렌치와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 스펙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우선 이렇게 종이케이스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모델은 임팩트 드라이버가 DM20-XID 그리고 임팩트 드라이버 렌치랑 겸용은 DM20-XWD라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일단 배터리랑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베어툴, 몸체로만 출시가 되었고요. 최대 토크값은 200Nm 그리고 최대 RPM은 2800RPM입니다. 그리고 임팩이라서 분당 타격수가 존재하는데 분당 타격수는 3200BPM입니다. 무게는 배터리를 제외했을 때 1.3kg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햄머드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종이 케이스에 들어있고 배터리랑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벼툴로 몸체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모델은 DM20-XHM 이고요 최대 토크값은 50Nm 그리고 최대 RPM은 1,700rpm 그리고 1단 2단 rpm 조절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었고요 토크값은 20단까지 단계별로 조절을 할수 있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탈 키레스척이 장착되어 있고 13mm까지 물릴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임팩트 드라이버와 렌치 드라이버 금용 같은 경우는 지금 5만원 후반대 정도고요. 그리고 충전 햄머 드릴 같은 경우는 6만원 후반대라고 하는데 디월트 미러키를 같이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요즘 정말 많으세요. 고를 때마다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게 배터리를 같이 호환해서 쓸때꼭 젠더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젠더 없이 디월트 미러키 배터리를 동시에 아무거나 꽂아서 쓸 수가 있다면 정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간략한 스펙 색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바로 사용을 한번 하는 모습을 보여 봐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디월트 809랑 887 그리고 미러키는 CBLID랑 FID2, 주피터 X 같은 경우는 하나는 미러키 배터리를 장착했고 하나는 디월트 배터리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가지고 똑같은 모제에 똑같은 피스를 박았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바뀌는 속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는 이렇게 지름이 한 7cm 정도 되는 육각 머리 피스를 제가 박을 거예요. 지금 한 6, 7cm 정도 되는 피스를 박았을 때는 887이랑 FID2가 빨랐는 것 같고 지금 809랑 CBLID 이두 가지랑은 비슷하거나 g p u t 가 조금 더 빠르게 박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더긴 피스를 준비했고요 이거를 한번더 박아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짧은 피스, 긴 피스 둘다 박아봤어요. 일단 887이랑 FID2가 가장 빠르고 시원하게 잘 박혔고요. 그 다음에 디올트 887 밑에 등급인 809 그리고 미러키 FID2 등급 밑에인 CBLID랑은 비교했을 때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똑같이 박아봤을 때. 그래서 지금 스펙이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디올트 배터리를 꽂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DCF809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러키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는 미러키 CBLID 요 정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피터 X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풀리는 쪽으로 했을 때 이렇게 볼트 떨어뜨림 방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레버를 눌러서 잠그는 방향으로 했을 때는 속도 조절이 일단 이단요렇게두 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CBLID나 809 같은 경우는 지금 토크 값조절은 따로 안 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한마드릴인데요. 지금 디월트 같은 경우는 DCD 709 그리고 DCD 7 9 6 베스트 모델 두 가지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FPD2 그리고 CBLPD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주피터는 맨 똑같이 미러키 배터를 리 꽂고 디월트 배터를 리 꽂고 이렇게 장착을 했고 지금 나비드릴 25mm를 가지고 부로 방부목에다가 뚫어보려고 해요. 일반 목재 같은 경우는 연하기 때문에 부활을 별로 안 받는데 이 방부목 같은 경우는 밀도가 높고 굉장히 딱딱하다 보니까 뚫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모델 전부 다 머리 쪽에 보시면 1단 2단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다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 부하를 받는 뚫는 작업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2단으로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전자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게 돼요. 뚫다가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생기면 알아서 멈춰줍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손목이 확 돌아가 버리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2단의 빠른 속도에는 그 전자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1단으로 전부 다 해놨습니다. 1단에서는 전자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고 내가 누르고 있으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혹시나 손을 놓쳐버리면 손목이 다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작업하는데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고, 일단 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방부 목을 25mm 나비 드릴로 뚫어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손목에 지금 우리우리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부하가 많이 걸려서 제가 1단으로 작업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고 아까 전에 2단에서 전자 클러치가 작동이 되어서 멈춰진다고 한다는 라 느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만약에 2단으로 하게 되었을 때 전부 다 똑같습니다. 뚫는 속도는 아까보다 회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좋은데 뚫다 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트리거를 당기고 있지만 어느 정도 부하를 많이 받게 되는 수준이 오면 은 이렇게 트리거를 당겨도 멈춰주면 이래서 손목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무언가를 뚫어야 되는데 부하를 많이 받는 작업 홀소 작업이라든가 속고를 딸때 그리고 이런 나비비트로 두꺼운 나무를 뚫으실 때는 드릴링 모드에서 1단의 RPM을 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무언가를 뚫는 모재가 부드럽거나 약하거나 연하면 2단으로 놓고 뚫어도 금방 뚫려 버릴 테니까 두께가 얇을 경우 부하를 적게 받아서 그럴 때는 2단으로 속 속도를 올려서 쓰시면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나비비트로 뚫어봤을 때 느끼는 점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느낌이. 물론 796이랑 FPD2가 조금 더 시원하게 잘 뚫리는 건 맞았는데 일단은 비슷비슷하게 다잘 뚫렸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웃음> 부하를 더 줘보려고 합니다. 멈추느냐 뚫어내느냐의 싸움인데 이걸 장착해서 제가 끝까지 한번 뚫어내볼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피터 햄머 드릴 같은 경우는 햄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6.5 13mm 까지 뚫을 수 있는데 일단 6.5 보통 칼브럭 받기 위해서 요 사이즈를 가장 많이 쓰시는데 제가 항상 수직으로 뚫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측면에서 정말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다가 한번 뚫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한마 모드 망치 모드로 바꾸시고요 콘크리트 비트를 장착했습니다 한번 뚫어 볼게요 자 갑니다 우와! 진짜 너무 시원하게 잘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를 뚫으실 수도 있는데 LED 불빛도 지금 아래쪽에서 대각선으로 뚫고자 하는 위치를 딱 비춰주니까 이게 여기 있어서 좀 생뚱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각도가 딱 정확하더라고 요 그래서 내가 뚫으려는 위치에 누르면 이렇게 불빛을 비춰줘서 이렇게 뚫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임팩트 렌치인데요. 임팩트 렌치 같은 경우는 디월트는 지금 DCF 880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FIW 212요 신형 요렇게 준비를 했고 주피터랑 미러키 디월트를 가지고 승용차 타이어를 풀었을 때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가장 먼저 디월트 880 모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야 일단 디월트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잘 풀렸고 바로 이어서 자 미러키로 바로 밑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잠깐만. 다 우와 미러키가 미러키가 훨씬 더 빨리 풀렸고요. 와 주피텍스도 생각보다 진짜 빨리 풀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각각으로 잠궜을 때 어떻게 될까? 일단 디월트로 잠근 거를 주피트로한번 풀어볼게요. 자 디월트를 딱꽉 잠갔고 바로 주피터 한번 풀어볼게요. 에 바로 풀리네. <웃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러키로 잠그고 주피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미러키로 잠갔고 바로 또 주피터 한번 풀어볼게요. 헐야 이게 딱 느낌이 오는 게 디월트로 잠근 거는 주피터가 너무 쉽게 풀었는데 미러키 지금 F I W 212로 잠근 거는 주피터가 계속 때리고 있는데도. 아, 이제 풀리네, 이제 풀리네. 처음에 이 타이어가 장착됐을 때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렸어요, 풀리는데. 880 같은 경우는 카본 타입이다 보니까 880이나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 미러키보다는 좀 약한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오, 미러키가 렌즈는 좋은 게 맞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전 제품을 다 깠습니다. 제가 이전에 주피터라는 브랜드를 처음 소개시켜 드렸을 때 정말로 반응들이 뜨거우셨거든요. 한 4만 원, 5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마기다 배터리를 가지고 호환을 해서 쓸수 있는데 스펙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성비가 너무 괜찮은 제품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주피터 X라는 신제품으로 미러키 디월트 배터리가 또 겸용으로 젠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라 부분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전 제품을 다 사용해본 결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주피터 X의 포지션이 디월트 미러키 배터리 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최고급 사양 796 FPD2 FID2 디월트 DCF887 요 정도 등급까지 가 안되더라도 그 바로 밑에 등급 정도만 되더라도 지금 보셨다시피 웬만한 작업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지금 한 5, 6만원 선으로 투자해서 두 배터리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라이큰 메리트가 있으니까 혹시나 디월트 미러키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봐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전동공구의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더 기대가 되고 너무 기다려집니다. 미러키 디월트 배터리가 젠더 없이 꽂혔다라는 말은 앞으로는 디월트 미러키 맡기다 보시할 것 없이 젠더 없이 그냥 어떤 배터리든지 꽂을 수 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피터에서 새롭게 출시된 주피터 X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주피터 본사 대표님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세 가지 제품을 베어틀 몸체로만 각 10대시 30분께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디올트 미러키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또 몸체를 받았다 하더라도 충전기랑 배터리를 또 구매하시려면 좀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터치하셔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세 가지 제품 중에 어떤 모델을 사용해 보고 싶으신지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